꿈은 영화감독계의 아, 거장인데 현실은 몰랐어. 동료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아니, 영화감독 오수진입니다 없었나고. 내가 지금 바로 나갈게 오빠 영화 봤는데 그 중간 한 400만 넘었지? 고다 근데 이거 내 대본도 장난 아니거든 내가 이거 진짜 국회동산에서 라포기로 연명하면서 쓴 거야 아이템이 뭔데? 한 미움물 가있어 이 미혼모가 근처에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의 비리를 알게 된것지그 비리를 여자 혼자서 캐내기 위해서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우는 얘기 음, 여자 원자력만 두고 간다니까 어. 어. 여기 수진의 다음 작품에는 관심일도 없는 상대. <웃음> 대본도더 해야 되고 지. 내가 대이고반습니다 네. <웃음> 아, 어, 우리 또 만나요. 이때 전화가 울리는데 족폭 출신의 영화사 내가 사장 내가 우리 수진감독 참 보고 싶었어요 수진감독 너랑 영화 한편합니다 응? 근데 캐스팅은 누가 됐어요? 아, 일본 여배우를 캐스팅했어요 우리가 어, 일본, 일본 어? 여배우요? 에리카라고 아시나? 에리카요? 에리카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야 제안한 음, 좀. 영화가 좀 그런 작품 그니까 러 음, 이름이 에리카 뭐예요? 그런 거 없는데 그냥 에리카인데 에리카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장르가 뭐예요? 아, 장르 에로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작품을 거절한 수진 하지만 집세가 미린 수진은 어쩔 수 없이 영화를 찍기로 마음먹고 저 오수진인데요. 대본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이번 영화 스텝을 싹다 여자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진짜 여자들이 만드는 영화 오감독님 도와서 진짜 좋은 작품 하나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제작진들과 촬영 장소에 도착하고 그리고 일본 여배우도 도착합니다. 야호! 바쁜 일정에 바로 촬영에 들어가는데 아, 벌써 몇 번째야. 여기까지가 했잖아. 하지만 남자 배우가 의욕이 너무 넘쳐서 자꾸 엔지가 나네요. 왜오바그래 갑자기 거기서 육구가 왜 나오냐고. 제가 각 바꿀 테니까 키스부터 끊어서 다시 가시죠. 아니 그냥 가던 대로 가자. 의도는 알겠는데 이러다 진짜 일정 못 맞춰. 하이. 감독님. 결국 남자 배우에게 한마디 하는 수진. 수진. 인물 감정으로. 이제 생각 같은 거좀 하지 말자. 아니 배우가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느낌대로 해. 생각하지 말고. 에리카는 뭐가 문제인데? 그냥. 이때 음, 조감독이 대본대로. 엉뚱하게 대본대로 통역을 하네요. 기 잘하세요. 당연히 화가난 여배우. 이 <웃음> 이게 뭔 일이래. 조감독님 까지없어다 이게 다 조감독이 자신의 작품에 일본 여배우를 빼돌리기 위한 아, 수 일단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얘기해 이런 영화 끌어들여서 미안하다 언니랑 끝까지 갈 거야 고맙다 야 언니, 후배가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러면 어떨까? 에리카 없이 완성할 거야 네? 여배우를 다시 캐스팅해서 토요일까지 촬영을 마치는 거야 그럼 대본은요? 싹다 바꿔야지 여배우만 구하면 우리 일정 안에 끝낼 수 있어 대본 수정에 돌입하는 수진. 그리고 스태프들은 여배우 섭외 작업에 들어갑니다. 혹시 이 동네 에 네. 젊은 아가씨들 어디가면 많아요? 글쎄 한 군데 딱 있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순자. 이쪽은 우리 수기. 어떻게? 어, 미자, 미주 수봉이 이쪽은 주란. 이 좀더 순수하고 예. 때묻지 않은 느낌 예. 그런 애들은 없을까?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줄이고요. 예. 정말 그. 이때 술에 취해 아, 난이판한 아, 여자. 아, 아. 괜찮은데 한번 찾긴 했는데 얘기 조금 더 해봐야 돼요. 얼떨떨하게 섭외된 술집 여자. 저 이름이 나비예요. 그러면 리딩을 한, 어 대본 한번 읽어볼까요? 감독님하고 둘이서면 하안 될까요? 살아있네 의외로 아, 어. 마음에 든 아니, 수진 언니 화 있어요? 어, 진짜 보고 싶은데 화장은 좋지 않아요? 너무 어, 좋아. 아, 좋아 어떻게 되가 어떻게 됐어? 그냥 하래요 이렇게 다시 촬영에 돌입하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 커피 안 마셔요 아, 아 그리고 술이 없네요 제가 빨리 가서 술을 사 올게요 가요 신조롭게 okay. 진행되는 Cut. 촬영 okay. Okay. Yeah. Okay. 나비 그런데 왠지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 배우 결국 o k 아. 저지르는 남자 <웃음> 배우입니다 k a y Okay, okay. Okay, 안 k a y Okay, o 나비 신경쓰지 말고 니네 연기나 똑바로 하라고 니들도 다똑같아요야가 그럼 가라고 우리끼리 만날테니까가 여배우와 하지? 서로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수진입니다 모르겠지. 감독님한테는 이영화 어떤 영화야? 내가 7년 전에 영화 한 편을 찍었거든? 근데 완전 망했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엉망이야. 근데 이 영화 하면서 마음 먹은 게 뭔지 알아? 에로 영화? 까짓 거 못할 게 뭐겠어. 대신에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나 자신한테만은 증명해 보이자. 지금도 그냥 그 생각뿐이야. 감독님, 저 처음 봤을 때 꿈이 뭔지 물어보셨죠? 옛날에 저 연기하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엄마 혼자 돈 벌어 다니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그때부터 우리 할머랑 지금까지 살았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수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날 만난 거네 남자 배우 없이 영화를 어떻게 찍지? 이 영화에 처음부터 남자는 안 맞았을지도 몰라 뭔가를 새로운 돌파구를 생각한 수진 완전 딴판이 되어버린 네, 영화 스토리 되는데, 남자 배우 없이 갈 거야 감독 역할 여자로 바꿀 거야 네? 도대체 누가 할 건데? 내가 감독 겸 배우가 된 수진. 시도 몰랐어요. 커피 한잔요저 아, 커피 안 좋아해요. 아! 어때? 별 네? 그런데 네, 갑자기 촬영장까지 쳐들어온 영화사 대표 박 대표가 온 목적은 이상한 소문 때문에 내가 아주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다른 영화를 찍고 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 예? 아니 영화편에 왜 그런 헛소문이 들었는지 모르겠네 일정에는 차질이 없는 거죠 네 예. 아, 촬영 마무리 잘 하시고 서울에서 봅시다 무사히 고비를 넘기는 수진입니다. 알았는데. 문제의 다음 촬영 장면. 아, 연기지만. 여자와 될까? 여자가 사랑하는 신 연출을 설명하는 수진. 드, 들어주면서 나도 허, 허리를 살짝 면서 엉덩이를 네 <웃음> 뭔가 원하는 표정을 좀 지어 줘야 돼. 본격적인 <웃음> 촬영의 도리. 두 사람의 연기를 본 스태프들은 모두가 감동해 버리네요. 지금까지 본것 중에 제일 멋있어 정말 좋았어. 넌 특별한 배우야. 컷. 이렇게 무사히 마지막 촬영을 끝마치고. 문제는 박대표를 설득하는 영화가 문제인데 무엇인가? 이 모든 기회의 시작이 되신 대표님께 저는 진심으로 마음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간단히 설득 성공 어 나비야 영화는 대 성공 너왜 여주인공 나비도 일약 스타가 되어 돌아왔네요 우리 집 완전 개판이지 빨리 연애하셔야겠어요 야 나도 좀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시나리오 들어온 것만 한열편 넘지? 전 감독님 영화만 할 거니까요 너 이거 한참 기다려야 돼어 감독님 좋다 네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